오늘 영상 카메라에요 네 참치가 맛있어. 참치 어딨는데 참치가 없어요. 참치 없어요. 없어. 없어 젓가락 왜 없어? 저잘 정리해 줘요. 여러분 솔직히 이게. 진짜 차하워요 많이 올리래요? 진짜 차군요 음. 근데 맛있어 왜냐? 아침이거든요 아 <놀람> <놀람> 여러분 재료로 해주세요 어. 어? 쓰레기를 남, 남기지 않기 위한 <놀람> 좋아요 실천 부동담을남기요 어, 배터리 전원 부족 뭐보라 뭐 이거. 아 귀여운. 뭐 할까요? 이사모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의 우리는. 너무 가까워. 안녕하세요. 저는 그의 우리는에서 김지웅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철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단체로 여행을 오는 씬을 찍으러 논산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.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죠? 굉장히..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뭐.. 그러, 그렇습니다 찍시그레스 찍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? 아! 그 얘기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... 아니에요 그... 기능이다또 봐요? 아 채용 오랫동안 받으러 간 거거든 저 주면 돼 하지만 저 정말 끝까지 남아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끈기 하나는 정말 남들보다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어? 선생님도 처음엔 비록 실수도 많이 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팀장님이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전략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, 꼭 멋지게 성장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요즘 촬영장 올 때가 제일 설레거든요. 선배님도 그러지 않으세요?